네, 육적, 거기 아까 읽은 부분, 바로 밑에 하나만 더 읽고 좀 건너뛴시다. 예. 아, 그건 뭐, 전제로는 어떻게 구성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의식적, 고등의식적 존재고, 대자인, 대자적 존재인 경우는, 즉자적 존재인 경우는 그냥 무기물의 존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로는그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어, 뭐, 즉자가 대자에 영향, 아, 대자가 즉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 또 즉자가 대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고 그럴 때,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그럴 때그 사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향을 줄수 있죠. 뭐 어떻게 그걸 구성해야 한다되건 음. 달라져요. 그쵸? 체계가. 네, 됐다. 나아가 이원론이나 유문론이 의식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설명해낸다고 하더라도 신체와의 관계를 설명하 데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내성적 경험에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신체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체 행동을 부분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의식은 신체를 매개로그 주변의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경험한다. 예컨대 나의 의식은 나의 손으로 하여금 맥주잔을 기울이도록 지시하면 흔히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맥주, 맥주를 얼마간 마시면 나의 의식상태는 변화한다. 이온론자와 윤문론자 모두 이런 영향관계가 있다는 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는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네, 거기까자 그렇죠? 앞에서 지금까지 위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물질로부터 감각력을 지닌 의식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느냐 그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라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어려움은 이물론자든 이문자, 이론자든 간에 어, 그그그것의 어떤 존재성 내지는 그것의 어떤 출현 어떤 가능성을 적어도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것들이 적어도 어떻게 다시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의식이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이게 설명이 잘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물론 여행 관계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문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 사이 얘기들은 뭐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8점 육페이지 그 다음 아니고 그끝그 다음에 그 끝에 물리적 예. 존재를 유에 있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관주하게 되는 거이 유에 있어 이렇게 부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종류에 있을때그 유자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성질 성질이 다른 거다 그런 얘기죠. 완전히 다른 성격이 것이다. 정신적 존재와 물리적 존재는 유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뭐 말하면 종류에 있어서 다른 거다. 네. 다음은 아 그래서 어 팔쪽에 밑에 하단 나가 유물로는 연결된 문장인데 조금 중간에 다른 말이 있어가지고 어감이 좀 바뀌긴 했지만 볼게요. 유물은 내성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의 자율성이나 의식현상에서 신체로의 하향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정신이 어떻게 신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썰은 유물은자입니다. 과학이 의지의 자유를 위한 장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 의지가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유물론의 기본 가정, 즉, 자연은 입자들과 이들의 상호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이들 입자들과 이들의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를 위한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들과 이들의 상호관계란 건 뭐죠? 기계적 관계입니다. 미케이카 관계, 인과적 관계. 그러니까 이 인과적 관계를 꽉짜 있는 이 기계적 구조 속에서 의지가 자유를 행사할 공간이 없단 말이죠. 사실 과학적 설명은 그다음입니다. 복합적인 사물들의 움직임을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의해 설명하는 토대 의존적 설명이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물을 분석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구성 입자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복합적인 사물을 설명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자 수준에서의 통계적 비결정성. 그러니까 양자에이 보여주는 그미립자의세계는 인과적 결정성이 좀 떨어지더란 말이죠. 약간 우연성이 기, 개입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비, 성대적으로 비결정성, 결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은 자유를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뭐지만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입자의 세계가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따라서 우리가 자유가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러 그러니까 보면 양자 수준의 그 모든 비결정성은 그러니까 밀입자의 세계에서의 비결정성, 비인과성 이거는 당국이나, 당국이나, 인간의 시체와 같은 고시적 대상들의 움직임 속에서는 사라져버린다. 고시적 대상들의 관계 속에서는 양자의 학에서 보여줬던 그 통계적 비결정성, 비인과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미입자 세계의 비결정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 그것이 우리 자유의 근거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에서는 썼던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썰은 한편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가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유가 과학적 유물론과 조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유의 느낌이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경험구조 속에 심어진 착각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다 착각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착각이다입니다 그는 결국 상식적 생각과 과학적 질문을 모두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에 이르게 될 때, 양자를 조화시키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메낀, 네이블, 또는 네넷 등과 같은 많은 유물자들이 진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정립한 데서 썰과 같이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 현대의 심리학자들, 심리학자, 정신철학자들 또는 어, 심리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난점은 뭐냐? 제가 정신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 어떻게 물리적 토대에서 생겨났을까? 이걸 설명하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정신이라는 것이 신체 또는 물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거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두 가지 다, 아,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건 고전적인 얘기인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작자 그러니까 실용주 철학자죠. 와이처자, 비슷한 시대, 시대 시절에 그 하바데에서 같이 철학과에 있었던 실용주 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아주 초기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물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신체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또는 구성을또 갖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진화의 단계에서 소멸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왜 살아남아서 그렇게 번창, 번, 그 존재의 속성으로 자리 잡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쓸모가 있기때만이겠느냐 말이에요 쓸모가 <웃음> 이게 실용주의 입장에서 보는거예요 실용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생물학적 기관다 다행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적은건 어떻게 되나요? 퇴화하죠 그쵸 그렇죠? 자꾸 쓰는건 발달하고 그쵸 그렇죠? 그런식으로 그, 그런 논리를 인간의 그 정신성에다 적응해보면 의문자들이 말하듯이 정신한란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것이라면 그게 지화의 학계에서 이렇게 설령 어쩌다 생겨났더라도 오래 전속하지 않습니다. 수모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유지하는데 내신체에 건강을 안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발달해서 에너지 자급자족? 경제성이 원리로 있는단 말이죠. 그런 주장 적이 있어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그렇사 그렇죠. 와이트도그걸동그외바 그거 주의주의주이주의주의지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지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 문제이고 그다음 세 번째 그 소절 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이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식의주의의의의주의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할것이의 여기는, 어, 그, 어, 앞에서 한몇 페라블 몇, 몇 개까지는 어, 어디까지야? 어, 한 두세 개. 중간에 한두 페라블 학교는 전부 우리가 읽었던 것들입니다. 그걸 내가 재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쉽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카이패드가 과정과 실제의 우주론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는 그리고 있는 세계는 유물론이나 이원론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에 따르면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궁극적 상호는 환경세계를 소재로 자기를 구성하는 존재, 즉 주어진 여건을 사유하는 가운데 자신을 창출해내는 사건 존재이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내면의 창조적 역동, 역동성을 결한 존재는 공허한 현실대로간주되어 구체적인 존재의 영역에서 추천된다 그것은 이런저런 의미에서 추상적 존재이다 예컨대 그것은 고전형의 상황에서 속성의 범죄자로 선정되었던 실체나 근대 자연과학의 중심에 더였던 단순 정의하는 물질 같은 것들이다 전자는 자연언어의 법법을 따라 세계를 분석하고 재단하는 범죄였다면 후자는 자연을 기계적,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존재 모델을 써, 근대 사유에서 강력하게 작용했던 개념이다. 네,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근본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세 가지가 예시되어 있어요. YTD처럼 사건 존재라고 본다. 두 번째는 고전적으로 실체 속성. 모든 사물은 실체다. 라고 본 입장. 세 번째는 근대 사유에 생겨난 물질 입장. 어, 현대 사회까지 어쨌든 계속되고 있다 볼수 있어요. 자, 세 가지 전제 이해가 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전제는 근본적인 단위 전제는 자기들생산하는 사건이다, 이벤트라고 하죠. 프로세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딱 자기 혼자 일이라고는 신체다, 이런 고세 번째는 물질이다. 물질 결과리 파일에 대기가 돼 있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 그 사건 존재 단위를 그 델타 치라고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고 델타 치 동안 이 사건 존재가 예, 델타 치 동안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아주 짧은 영역 아주 작은 영역에서 어, 발생하는 존재. 그 다음, 그걸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봅시다. 그 다음, 화이트. 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아까 좀 빠졌는데, 와이트는 적어도 여기서 그 실체와 속성을 말한아리스티스 철학의 존재나 근대에서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과학 말하는, 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 입자. 이거는 진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고안해낸 것. 만들어낸 것. 그래서 추상적인 존재. 이렇게 봤습니다. 추상적인 존재. 사유의 산물.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식으로서의 존재. 또는 개념으로서의 존재. 실제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실제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런 수상적 존재들의 도시를 대치하는 사건 존재는 카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그래서 그것은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계기이다. 화이헤드는 이들 계기의 영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적 계기라 부르기도 하고 그 경험적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험의 계기라 부르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자연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존재이다. 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형태의 아원자적 존재들은 이들 계기의 구성체이다. 무엇보다도 현실적 행위들은 물리과학적 미입자들과 달리 시간 속에서 지속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공간적 의미에서 미립자일 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시간동안만 자기 구성의 주체로 돌입한후 곧바로 소멸하여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의, 시간적 의미에서도 미입자라고할수 있다. 네, 렇죠 그렇다면 사건 존재와 그 전통 존재와의 차이가 뭐냐고 그럴 때 전통의 존재시 실체나 물질 입자는 다른 놈이 없어도 그 놈이 그 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피 생각하면 이 방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딱 있어 그래서 나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없고 집에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독립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나와 아무 무관해요. 나는 이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아이덴티티를. 그걸 갖고, 그 갖고서 어떤 집합체, 어떤 사회적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보다 나의 정체성이 우선해요. 이게 실체 철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와이트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어떤다 그랬어요? 그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방에 와서 내 얘기를 듣고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뭐, 질문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Yes. Yes. 음, 그렇죠. 그게 사건 존재가 갖고 있는 전통 어, 고전철학인 실제철학과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 한순간의 한, 한 시간동안만 예. 곧바로 예. 우리 동양들이면서 찰나생 찰나면 한다. 뭐 그렇게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찰나생 찰나면. <웃음> 그건 그러니까 불교철학의 얘기죠. 뭐, 동양철학 얘기가 아니라 불교철학의 얘긴데 불교철학 얘기하고 뭐, 일명상동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렇게 미립자다, 아이렇 마이크로한 거다라고 하면. 당장 현대물리학의 그 미립자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근데 현대물리학의 미립자는 공간적 의미에서만 미립자이지 시간적 의미에서 상당히 장부한 생명력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건 시간적 의미에서 미립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음. 네, 이제 와이트의 현재 계기는 시간적 의미에서도 짧게 생을 마감하는 거니까 시간적 의미에서도 미립자다 그렇게 얘기 표야 하는 거죠.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 예. 사회적 관계보다는 나의 정체성이 예, 중요하다. 예, 예. 그, 아이들은 나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정체성은 어떻게 하신다? 정체성은 내가 참여하고 는 사회를 통해서 구성되는 거다. 나의 정체성은? 예. 나의 주변의 건가요? 환경을 통해서 구성되는 거다. 예. 네. 그러니까, 아, 어, 환경을 따라 나의 정체성이란 없다. 사회적 환경. 뭔가 자연적 환경을 포함해서 환경 전체, 나의 주변 전체를 고립 시켰을 때, 옵토 고립 시 나는 나의 정체성을 구할 수 없다. 나의 정체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 나를 저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예, 예, 예, 구성된다. 오케이. 형성된다. 정성된, 예, 뭐 어떻게 보면 네. 그래간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 면접관이라 그럴까요? 면접관이 면접 그 대면한 그 누군가를 대면해서 이제 물어요. 물을 때 인적관계를 묻고 뭐 다양한 걸 묻죠. 물으면서 뭘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능력을 도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죠. 그런데 그때 물어볼 때 묻는 그 내용이 그 사람 자신이나 그 사람과 상관된 주변의 관계들을 물어요 아버지 뭐 아버지 무엇이냐 뭐 <웃음> 이게 나하고 뭘 담고 있어 <웃음> 요즘 물어보면 안 돼요 요즘 물어보면 안 되죠 물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어떻게 물어요 무엇인 물어보면 안돼 아니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알면 그 주변의 상관관계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잖아 인간관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그걸, 그걸 안 물어 닳으면 그만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자는 욕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웃음> 알려면, 자, 한 관계 물어봐야죠. 근데 그 관계에서도 등장하는 건 내가 아라 내가 관계는 누구 다타자예타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를 알면서 타자를붙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왜? 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통해서 내가 무슨 능력을 끼는 겁니다. 단순히 제작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존경적인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웃음>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러 나는, 하긴, 뭐, 신성 쓰고 있다. 그러면, 같은 부모에서 자란, 이, 형제들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냐 다르죠. 그렇죠. 우리 그건는 부모가 동일하고, 환경이 비슷하다도그다음 학교 생활은 다르고, 학교 나가는 친구도 다르고, 또, 또, 더 그럴 수를 나가면, 유전자 좀, 좀, 조금, 유전자에서 어떤, 어떤, 그 인자 좀덜 받고, 덜 하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유전자 비즈에서. 어머니 걸좀더받고 아버지 걸좀덜 받고, 한 놈. 그 반대로. 이런는좀 다르게. 관계는 그렇 관계. 엄청 달라요. <웃음> <웃음> <웃음> 예. 그래 키워링께는 <あの> 다릅니다. 제 앞면서부터 달라요. 정말은 지식하고 이제 코멘트 점점 달라. 이게 이제 자극에 따라서 계속 리행동하이 다르겠습니다. n에서 얼마를 택하느냐. 네. 역시 그습니다 그래서 아 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것, 시작을 살펴보면 다른데서 구해서 내가 품고 있는 거다 원래 음. 내가 품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그걸 아니면 다른 곳부터 봐야 된니다 이게 바로 YG가 말하는 사건 전제의 기본입니다. 인간의 사전을 가장 잘 나타난다고 다 네, 그 다음으로 허위가 이제 그래서 사건 전전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상호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구성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건시공간밀입자다 그러면 이건 미시적 세계가 그렇다치면 이제 거시적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이런 지에뭐 인간, 동물, 강, 강아지, 뭐뭐 뭐 이렇게 뭐 소나무, 뭐 바위 덩어리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세계는 어떤가? 이 거시적 기평으로 시선을 오늘 얼마 보자 말이죠. 예, 네, 그다음 봅시다. 우리가 거시적 지평으로 시선을 돌릴 때 경험하게 되는 존재들은 현실적 계개들의 결합체이며 이들 가운데 상대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향해하는 존재들은 사회이다. 아원자적 무질질 입자는 존속하는 객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예정한다. 그리고 다시 이런 사회와 결합체를 구성원으로 가지는 복합적 중층 구조의 사회들이 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히 강력한 유기적 통일성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일상용어로 할때 고등 유기체를 설명하는 범주적 존재라고 할수 있다. 고등 유기체로서의 사회가 이런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이 되는 존재들이 그 유기체 전체를 지배하는 상당히 원활한 현실적 계기들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계기는 그 유기체 전체를 제어한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복합적 개체 내의 지배적인 모나드가 그 복합체 전체를 제어하듯이 화이트이트에게서 의식 중추를 구성하는 고등한 현실적 계기들은 그들이 속한 유기체 전체를 제어한다. 그래서 고등 유기체는 이 지배적인 계기들의 주체적 자기경정성의 결정성에 힘입어 경험의 창조적 통일성과 행동의 한목적성을 확보한다. 고등 유기체가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가 될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네. 네. 아주... 그 기술이 아주 압축되있어 어, 그래서, 어려게보데 좀, 프로, 프로, 프로, 프로, 는로 프로, 프로, 프풀어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말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이런, 이런, 이런 하나하나의 그 입자적, 아니죠. 뭐야, 그, 아, 아, 아까그 미시적인 그개기 뭐야, 합생의 계기들이, 해외집 계기들이죠. 이런 이렇게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런 어떤 집합, 단순 집합, 단순 집합입니다. 아무 상, 뭐, 상호영관를 생각할 필요 없이, 같이 있으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결합체라고 불러요. 함께 있다. 넥서스. 그래서, 공제란 말 쓰는데, 좋은 말은 아닌데, 함께 있다, togetherness.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이 뜻입니다, 그냥.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단순히 함께 모여 있으면, 그래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향 관계를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앞에 생성한 구성원들의 특성을 공통으로 반복하고 있을 때, 공통으로. 그럴 때요런요런요런 요런, 요런 식의 결합체를 사회라 불렀어요. 사회. 소사이어티. 그리고 이렇게 앞서 누렸던 특성들을 공통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 공통 특성, 그 아, common c a t a c i s t i c 공유하고 있는 특성, 이거를 사회의 한정 특성. 그러니까, 쉬운 말 하면, 사회의 속성, 사회의 성질.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라의 신체를 하나에 결합시하고 놓으면, 나의 눈을 구성하고 있는 계기는, 이 시각에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아고 내 신체 전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어떤 그 기능을 할수 있도록 딱 조직화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신체 전체와의 유기적인 상황 관계를 하고 있어야 이 눈이, 눈이 눈의 기능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어떤 나라고 하는 유기 전체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눈이 또한 사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 살다 있고 사회 밖에 살회가 있고 중층구조, 문제, 중 우주가 하나의 사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안이이 이렇게, 어떤 안정성 그이니까눈이 계속해서 나의 눈을 씁니까 이렇 나의, 나의 네. 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내 주변의 환경이안게 이렇게, 나렇게이렇할 이렇게, 이렇렇죠그렇죠이러니까이 중요하죠 게 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 부분이 전체와 전체에 의존하고 또 그렇다고 내가 망고자리 인간이 망고자리 환경을 파괴하면 사, 뭐야 이 주변 환경 다함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내, 내 눈이 어떻게 감면 어내 전체 유기체의 시체 기능이 어뜨지겠죠 그래서 내 시체가 쓰러지고 한쪽 못 보다든가 뭐. 우리 뭐 이게 나에따라뭐백미당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오일이군 뭐 있죠. 럼 나의 신체적 기능에 전반적이같까 뭐 안락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상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회와 구성원 사회 관계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상호 밀접한 어떤 공통의 어떤 연대의 그물방, 한정 특성이 있기 때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결합체를 사회라 부르는데 이게 대게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적인회을다이런니다 음. 눈으로 볼수 있는 온갖 존재의 삶을 다 이룹니다. 음. 뭐 이런 뭐, 들면 나무 뭐뭐뭐뭐 뭐, 돌면이 이 친구도 어사 살고 달도 하나사회고또 태양계에도 다른 사회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사회 중에 아주 단순한 사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한순간에 구성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거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가 생성하고 그 다음 여기 생성하고 하는 이렇게 쭉 횡으로 나열돼 있어요. 이런 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한 순간에 하나의 성업만 있는 사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계기 속에서만 하나의 관계를 구성하는 이런 존재들의 사회. 이걸 가장 기본적인 사회라고 해요. 그거를 존속하는 게체를 불렀어요. 말좀 이상해요. 엔지어링 업에서라는 데 존속한다. 지속한다. 하는게체요것 그 시, 가리키는 반은 냐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인, 물리적, 물리적. 뭐야? 아원자. 아, 주 작은, 물질 입자들 이런거죠 물리적. 인 미시적인 입자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그런것그은 이미 한순간에 하나의 개그가 생성하고 그러그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반복하는 경향이 강해요 단순 반복하는 경향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이 깁니다 주변에서 방해를 안받덜 받으니까 그래서 아우원자가 오래 생산합니다 존속기간이 길지 않나요 여러분이니까 하니면방수성동위원소의 반감기 몇 시간 몇 만일 될수 있죠 그만큼 이게 변화의 그 요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존속하는 객체 그 다음 요런 것들로만 구성된 존속하는 구, 객체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또 있어요 물론 그거를 뭐뭐 입조적 사회 이렇게 부르고 이런 입조적 사회와 이런 단순, 단순 집합 그러니까 결합체와 단순 집합입니다 이거는 질서가 없어요 사회가 아닙니다 비사회적 결합체입니다 와 플러스 어 그냥 일반 사회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만이 구성원이 아니라 비사회적 결합체 들어가 있어요. 이, 이 사회 속에는. 사회와 비사회적 결합체를 동시에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이런 걸 구조화된 사회라고 불러요. 구조화된 사회. 그런데 이게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사회의 형태 그러니까 인간은 구조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원자적 입절만 되어 있지 않다 그진다 사회성이 없는, 어, 무주산, 자유로운, 그런 생성의 장독는하고다 인간의 네. 그래서 그놈들이, 그놈들이 그 놈들이, 놈들이 창조와 자유의 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음에나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 여간 세포 쏘올 때 가면 세포가 다르죠. 그뭐 미토콘들이 안 보이는 게 있죠. 특정한 어떤 그 세포가 다시도 부터 이어가 아, 있는 거죠. 데 거기에 그거를 파괴하는 그, 유동적인 물질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세포벽이 딱 무너지는 순간 흩어져 버리는 거. 수소 정기성을 받지 못하는 거. 미토콘들에 대한 건 이렇게 분석해서 끊임을 수 있잖아. 뭐 정기성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단순히는 그 습기, 수분, 단순 수분 이런 거 또는 혼자서 아무것도 아닌 거그렇그 스스로는 전을 받지 못한다. 또 어, 그러니까 대기 중에 대기 중 공기, 이 태양에서 이이 그러니까 뭐, 뭐, 뭐통 공간에 존재하는, <놀람> 죠 그런 것이죠. 먼 우주 먼 공간에 있는 보잘것없는 팍판 존재도 존재다.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러니까 공간에 그냥 텅빈 공간에 인정지 모르는 그런 어떤 존재 그것도 존재한 그런 것들도 있다. 인간의 몸속에는 비현재의 존재, 비인 것,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우리도 현재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우주는 플레입니다 플레임. 플래너. 뭐다? 충만이다 비어있지 없다. 공간이 없을 수 없으니까 공간이 있다는 건공간에 그 공간을 뒷받침하면 생성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텅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도 어떤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텅빈 것처럼 보이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단순 게화체라고그죠가지고 거기에서 생성하는 놈들은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이렇게 약간 층위가 좀 있어요. 층위가. 그래서 이런, 이런 친구들은 이 사회가 주는 안정성, 그리고 이런 결합치가 주는 일탈성, 적절히 이렇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 뭡니까? 자기 자신의 역사를 일정 부분 향유하면서 동시에 어떤 창조성을 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가는 사회, 저게 이제 인간을 설명해주고 또, 또 가장 아주 크게 보자면 우주 자체가 저런 겁니다.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인, 뭐, 속, 속된 말로 인간은 우주를 반영하고 있다. 뭐 그런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소우주다, 인간은. 그죠? 그리가 얘상통합니다 음. 자, 사회가 그렇고 이 사회라고 하는 이런 이런 구조화된 어떤 사회 속에서 사회라고 하는 인간 속에서 여기서 벌어지는 이제 하나의 계기들이 어떤 식으로 어, 생성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특성을 지닌가라고 얘기가 그 다음에 조금 나와서 이미 다 설명한 거고, 우리가 책을, 텍스트 통해서 다 확인했던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예. 고등유기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고등유기체. 음. 그러니까 고등동물. 동물이요? <웃음> 유기체. 사람. 예, 뭐 사람, 뭐아니 사람의 근접한 어떤, 뭐 침판치라든지 뭐 이런 거죠. 법주적 존재라는 말. 아, 그거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범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어, 조금 일반적인 파, 표현하자면 전형적인 존재. 에, 어떤 파, 뭐야 그 자신의 특성을 어, 일반적 특성을 딱확고해 지니고 있는 존재. 그래서 다른 것을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면 그때 이성적 동물은 범주적 특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든 인간을 설명해 주잖아요. 뭐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범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와이헤드가 쓰는 말로 여러 개의 다양한 현상에 저, 저, 즉, 즉해서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쓸수 있는, 어, 뭡니까,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재 개념. 그러니까 사회 같은 게 범주적 존재죠. 사회는 뭐 어떻다고요? 다양한 거시적 사물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사회는 범주적 존재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현실적 계기들은 주어진 여건들을 사유화하면서 자신을 구성해가는 사건적 존재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여건들을 사유화하는 하나하나의 활동을 느낌 또는 파악이다. 주체로서의 사건은 선행하는 사건들의 이과적 효과를 자신 속에 모호하지만 육중하게 파악하면서 그 생성을 시작한다. 이때의 파악은 물리적 파악으로서 그 사건의 물리적 측면, 즉 물리적 극을 구성한다. 이에 관해 생성의 둘째 이유의 위상에서 등장하는 보다 명적 판명한 여건들은 물리적 파악에 대한 가치평가 즉방성에서 파생되는 가능성들이다. 이처럼 물리적 여건에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선택하여 수용하는 경험은 개념적, 파악, 개념적 파악이다. 개념적 파악은 물리적 파악에서 주어진 과거의 인과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도 결정한다. 이처럼 개념적 파악은 새로운 여러 가능성들을 놓고 선택하는 자율적 자기결정성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계기의 정신적 측면, 곧 정신적 극을 이룬다. 그리고 모든 계기들은 이렇게 정신적 극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발성 또는 자기 결정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그 사건의 물리적 극이 그 사건을 인과적으로 제약하는 과거 현실태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동적 측면이라면 그것의 정신, 정신적 극은 이렇게 주어진 것을 토대로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능동적 측면이다. 그래서 모든 현실적 계기는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차 있을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과거에 의한 전면적인 결정, 곧 과거의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난다. 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텍스트 읽을 때 충분히 이것저것인데 말이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가능성에 대한 파악이 될그 가능성은 영원한 극체죠. 영원한 대체 현실적 존재에 대한 파 그는 물리적 파악이고, 그런 파악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물리적 극이고, 그 다음에 그 현적 전제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특성으로서의 영원한 기체를 파악하는 것을 개념적 파악이라 그러고, 그것은 어, 선택과 아, 뭡니까? 그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동반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개념적 파악이라 그런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개념적 파악으로 구성, 구성되는 현적 전제의 측면을 정신적 극이라 본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극과 정신적 극을 갖는다. 양극성을 갖는다. 나이 폴라하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YTD에서 정신과, 아, 뭐, 신체라고 하는 말을 굳이 풀어서 탈시설명하면 신체와 정신, 이걸, 이건 이거는, 아 대단히 투박한 용어를 아까 내가 계기했어요마이트가 보기에 이 존재를 지수하기엔 틈이 없이 투박한 용어다 말이죠. 이거를 풀었으면 신체는 마이트용적으로 하자면 이거는 반, 과거의 힘에 과거의 힘을 반복한 측면 하는 특성. 이렇게 이게 신체고. 이게 수동적이라고할 수. 예, 수동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이거는 과거의 힘을 힘에서 그래서. 벗어나는, 나는 특성. 또는, 이 특성은 활동. 활동이라는 표현도 정확할 수 있죠. 활동. 요거를 신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는, 사건 존재는, 과거를 반복하면서 과거를 벗어나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다만, 정도의 차이 있어요. 어떤 놈은 반복하는 기향이 훨씬 크고, 벗어나는 측면이 미약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물에 차원에 들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반대로 과거에서 반복한 힘 보좌 오히려 보좌 측면에서 강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 이게 아까 말한 고등 유기체의 의식 증상하 기계 이런 들은정없이는이거 이거 보상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가능성, 영원한 객체 이거는 부정도 가능하고, 거부 말이죠. 부정도 가능하고, 변, 변형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비친단 말이죠. 새로운 걸 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훨씬 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창조적인 활동. 그러니까, 모든 전재는 반복과 창조, 계승 반복과 창조, 일탈, 대한 양측면을 가지고 있다. 계승 반복하는 측면을 우리 보통 물질, 그리고 창조하면서 일탈하는 측면은우정신이라불 부릅니다. 간해줘 그러면 인간인데 이렇게 상상해봅시다. 이 어디선 어디선가 의식 중추을 구성하는 그뉴런의 어, 어떤 신경 조직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어디선가 여에서 어떤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번쩍번쩍하면서 여기서 어떤 의식이 출현할 거예요. 의식의 개개들이 그 주변에 그 의식이 의식의 개개들이 출현하는 그 어떤 신경망 그 자체의 생물학적 구조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신경망도 있어 신경망, 망에, 이게 그물망이죠. 그물망이죠. 망이 있고, 이 그물망의 어떤 그저 결정, 조직 이렇게 말막 결, 노드 뭐라 그러나, 이거 이렇게 매듭, 매듭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의식이 기계들이 있을 이것도 이것도 현실적 개념이 이것도 신경망을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 현실적 계기, 개기, 현실적 계가 있고, 이것도 현실적 계기입니다. 어떤 계기 있단 말이죠. 이런 들이 상호작용할거아면 당연히 자기 주변의 것들을 전체를 파악하면서 자기를 만드니까 뇌에서이 신경조직에 속하는 것도 여기 계기 이것이 계기들을 개체를 해서 자기를 구성하고 이런 마찬가지로 이쪽을 계기로 해서 구성하고 물론 동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적 극을 이것이 두뇌라고 하는 이제 신체적 극을 형성하고 있다면 신체의 극을 형상, 형성하고 있는 계기와 정신적 극을 형성하는 계기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끊임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생겨나는 문제는 없어져, 더 이상. 이미 저는 했심이죠저 챙겨나고 있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주변 환경 없이 이사하고 창조하고 역는그 과정, 그 노력, 그 활동, 그걸 저기서 그렇게 물을 뿐이니까, 그건 있단 말이죠. 물론, 흔하지 않아요. 있어요. 아주 특이한 논리야. 그래 그것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를 만들고 만들면 객체가 돼요. 부수한 새로운 존재에게 자기 영향을 행사해요. 그때 행사하는 새로운 계기는 나의 의식 의식의 새로운 기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의식 새로운 기기의 주변에 있는 다른 뇌의 생물학적 신체적 계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뇌 전체 기기에. 움직이되게 자신이행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대체해서 그러니까 정신이 당연히 신체에 영향을 주죠. 또 당연히 그 조직에서 무식이니까 발생하니까 당연히 바꿔요. 그러니까 상호 인터랙션은 너무도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저거 또 저거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어, 이게 뭐 정말이냐? 나만면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난장은 없어요. 개인적인 난장은 어요 말은 <웃음> 된다 이지이 말은 시 <웃음> 네. 그렇데납니다 <웃음> 그렇죠. <그렇구나. 웃음> <웃음> <그쵸>? 바로 그럽니다. <웃음> <웃음> 그런다 정말 잘 모르겠고 일단 <웃음> 네. 말은 되는 것 같다. 바로 뭐거 같다. 거기에 있어요. 아까 한국사람들고 그만큼 이만큼이나 말이 되는 이걸 다얘까지 없다는 것이 이제 이이 음. 영역의 문제에 이제 아직까지 있어. 내가 갖고 있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바있지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 이이 영역의 문제를 이렇게 해쳐 나가고 있어요. 자, 다 그다음 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쭉 했는데 정신이란 말과 의식이란 말이 같은 말인가요? 근데 <웃음> 여긴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얘기를 쉽게 아니라고 정신 의식 같은 말인가? 같은 말 틀리지만 사실 같이 쓰잖아. 말투는 다르겠습니다다 e t 음. I d 정신하고 n o w 이 o m 는 t 어서우리에게 음. 다음 시간에. i n g to be. You c a n 까 hear it. You can't hear it. You c a 하 t hear it. You c a n 그 hear it. You c 다안 까먹고 a r it. You can't hear 거얘기 아, 죄하고요 사람은 이렇고이상시간 이렇지 이 사람은 이렇기이이이사이 사람은 이렇지 않고, 이 사람은 이이사람고사람과 미국의 앵글 이 사람은 의고 유럽의 독일 당시 뭐 중이죠. 바라 이런데 아! 이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의장이 아주 안달아요 그래서 베카르든지베카르든지라든지 전부 다 의식을 다운고 아까 말한 후스이라든지 전부, 전부 다그 다음 실다 대륙 계통이시작니 영미사 때는 심취하겠어요. 특이하죠? 밀어붙이 면접, 있습니다. 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심에 놓는 남녀원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중심은 태어의식이었 의식. 의식. 의식이는 의식. 보통 그 의식적 주체 해가지고, 인식의 주체는 의식이라고 하죠. 뭔가 안 알면 주체, 판단의 주체는 의식이라고 그럼 그시 t k 가 뭐냐? if y o 제 can't see it. I don't k 고 o 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 대화 can't see it. I don't k n o 옛날에 you c a n 많이 e e it. I don't know if you 의식화 됐다라고 하면서 자. 이괜아졌다 그랬으니까. 대학 대학원대가아그그 그 시대에 선전대가 다시는데 아마 그거인 줄거아요 의식화 됐다. 근데 그 의식하고 의사가그의식없네의시하고 어, <웃음> 같은 거 <건> 다르게. 다른 다른 다른 접. 이제 방향 잡는 말은 다르지만 본질은 다 그냥 해서 그걸 찾았어요 언제나 언제나 음. 다양성 속의 일다 음. 속의 일 같은 거 이게 본질이라고 하죠 단일 네 단일 일을 찾아야 이 문제가 되 된다 그래. 그런 심사를 품고 촬영을 해놨어요 음. <웃음> 이게 본질주의다 본질주의 사전에서 네. 발언하는 본질주의 모든 삶을 본질이다 우연한 음.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본질도 같아라, 이자라그 의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응. 결정도 해체하는 사람이 도야 미팅의 시다시장입다 응. 눈들이 미시장다이 사람은 활동은 영미시장에 어요 영미시장, 필주의 이렇게 응. 오스키의 출신가, 유럽 그 성향이 좀, 데 있다면, 근데, 오, 스케줄 수다 이런 데있이 좀, 그히 설명해 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응. 몸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본질이 어다 말은 그 활용되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의미가 그때 그때. 그 본질적 의미가 있고 무슨 뭐 비본질적 의미가 왜 있냐. 이거는 전학자야. 예, 그래서 본질을 찾합니다 본질을 찾지 마그 찾는 가치가 그런 문제를 찾, 던져서 찾는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언어의 본질 없다. 우리가 대충. 비슷비슷한 거 여궈놓고 음. 가족 쪽이셨어요. 가족이셨어요. 가족사진 찍으면 음.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찍으면 뭐 손자하고 할머니 좀 닮았고 말죠 아버지하고 음. 아들 좀 닮았어요. 그런데 음. 음. 가족 전체 공동들이 있어요. 음. 없겠죠. <웃음> 아, 없지만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대체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다른 유전적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아들과 또그 아, 그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도 바 박씨 왔어요 또또 거기서 또 낳아서 애를 낳았어요 각기 그렇죠. 조금씩 겹치려고 훈훈 어떤 부분은 커, 어떤 부분은 기가 없죠 이게 뭐뭐 겹치는데 그 구성한 전체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거기서 걸 자꾸 찾아 <웃음> 없는 걸 찾는 거지 의시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요 음. 근데 없는 데그 있는 것 따라서 찾게 찾는다 그 그거 그것이 철학을 질병에 걸리겠다. 철학적 질병. Purposeful disease. 철학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 음. 될 거다. 철학.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게라 음. 음. 답을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음. 치료를 해야 된다. 아, 치료. 질문 자체가, 세라 t u 아, 치료. 질문 자체가 질병의 증수다. 글꼴 음. 문법, 언어 사용의 태도에 병이 걸렸단 음. 말이죠. 그취업은 아, 차라리 그 문제를 그냥 해소된다 해서. 그치만, 그치만. 취을 제시했어요. 예. 그니까, 어, 어, 일상은 되면서. 오늘의 승방이 되면서. 그걸 본질 치지 마라. 본질 치는 순간도 해결했나. 그렇게 의식은, 네. 의식은 고관 차라리 중심에 주제에 따라 나라로 떨어져가지고 일상화 되버렸어요. 그시제에 아, 제가 지금 의식을 말 하고자 합니다. 어디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